안녕하세요 페이스란성외과 형 원장 이준수입니다 이번 질문은 직장인인데 안면윤곽수술하면 휴가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이제 붓기의 과정이나 회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휴가를 내고 수술을 계획할 수 있겠죠 안면윤곽수술은 이제 대표적으로 광대, 턱, 턱 수술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얼굴의 바깥쪽을 다듬는 골격적인 뼈 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붓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활동이나 생활은 수술 직후부터도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활동은 당일부터도 가능하고요. 수술의 붓기는 이틀이나 3일째가 가장 많이 붓고 3일이나 4일째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빠진다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하면 얼굴이 이제 붓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기에 약간 부담스럽게 붓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건 개인차에 따라서 수술에 따라서 차이가 훨씬 좀 많이 날수는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현재 수술할 때는 일주일 정도 휴가 내면 은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조금이라도 부어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감사합니다.